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요 네, 혹시 네. 네. 네, 확인해주세요 네잘 네. 네. 네. 됐어요? 네엄 네엄 네엄 네엄 요양 요양 요양 잊지 마세요 보는 네. 것도 느려야 역시 한국의 인터넷이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오우 줄자좋습니다바로 됐습니다 다시 줄줄 다시 다시 줄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돌아와 줄줄 여러분 데드커넥션 아임드 소리 하이 어게인 오케이. Okay. 자 아무튼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c e 되게 바쁘고 뭐 h a t 지잘모 o u l d take up what has b e e 요 this. I'm g 는게 아니고 진짜 바빠요 <웃음> 근데 우리가 오자마자 I'm 부터 i 자마자 바로 우리 야외 야외 촬영했지. 무대에 little b i 고 I'm going to get a l 시 t t l e bit. I'm 가 o i n g to get a 무대 t t l e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비행기 떨어지자마자 그쵸. 메이크업 받자오면 그 옛날 꾸주 공연 한번 가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이후로 처음이잖아. 몇년전 이후로. 옛날부터 그 발전로 가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옛날에 막 미안하다. 이런 데갈 때는 미국,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공연하고 어, 받을 수 있어. 일단 비행기 자체는 너무 뭐. 어 오랜만에 즐겁더라. 음. 오랜만에 이 시차가 안 맞는 이기 아쉽고 시차 안 맞거든요. 나 지금 굉장히 래요 근데 이거 시차 맞게 하면 안 돼요. 한 음, 응, 네, 진짜 도 가면 또. 저도 사실 시차 음. 너무 잘 맞아요. 저 나도 나도 지금 시차 너무 잘 맞아요. 나. 나 시차 나. 지민이는 나. 거의 거의 그냥 <목소리> 일상이 미국 미국 쪽으로 아 야. 아, 저 원래 저는 원래 뉴욕 시간으로 살아요. 아침 막여시 이럴 지아닌 사실 이제 장점 시간에 딱 LA가 베스였던 거. 지민 <웃음> 여기도 나쁘잖아. 여기는 조금 더 일찍 자버려요. 지민씨 자음형 있잖아. 자음형. 잠은 죽어도 자는거다. 그런거 응. 있잖아. 지민씨. 래요 잠은 자야죠 <웃음> 형들래도왜 <웃음> 죽어도 자요. 그 스티브아고 키. 나도 안좋으시길래. 그런줄. 나쁜 를 고마웠어. 이게 참 그렇네요. 제가 새벽에 인간이 되거든요. 자, 아, 아, 추석을 제가 보내보십니까? 될까요? 이제 추석, 한국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인가요? 아, 네. 네. 마지막 날? 뮤버스 보니까 마지막, 네. 마지막 날보냈 아미 분들 추석인데 추석 때그달라 방탄 나와가고아 음, 지금 무슨 알겠지? 하고 있죠? 어, 전발나는거 어, 네. 그걸로 <웃음> 이제 아미 분들 많이 아리오3일 중에 마지막 날 공신? 어? 그지 그지, 어. 그지, 어. 그지 아 슈퍼한재 깜짝 놀 공신 뒷부분에 나왔어아 아직 나왔어 아니요 아, 고무신이 아잠시 보충사람 해드리면 저희가 검정 고무신을 붙어요 아 진짜 습관하지 말라고요 재미있다고 하셨는데 안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우리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온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 그, 그, 그, 그 앞에 그고 만화 OST 맞추 그래 아 그래? 아 맞다 맞다 아까 보고 있었잖 이미 제가 바람 기억 부른 것도 나왔습니다 어? 다 나왔어 아다 나왔어? 연애 부른 거 나왔어요? 바람 기억 부른다 뭐 이런 것만 나왔어 을 거야 부른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무 음, 브로콜리브로콜리여러 음 어떻게 음식을 좀 드셨어요? 어, 맛있는 거좀 드셨어요? 조성음식 음. 야, 야 추정연이 좀 해봐 우리, 우리가 추석하면 이러고 그래. 데 그러니까 그래. 우리 추석 때뭐 하는지 야, 추석에 우리, 우리가 우리 작년 추석 때뭐했 우리 추석에 집에 사적 있어 나에차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옛날에 옛날에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사촌들이랑 다 같이 이제 게임방 간 적이 있잖아요. 아 있지 있지. 골에서우리집은 진짜 게임방 네. 가고 있어. 진짜 분업화가 잘돼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우리, 우리 맞아. 모든 맞아. 이 가족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어아그래 너무 좋 부모님은 이제 아, 아버지는 이제 그껍질이랑막감 깡껍질 아 네. 네. 네. 어, 우리 어머니 <웃음> 하고 계시면 옆에 나랑 아, 한번부터 해외 요리하고 어떤 뭐구하고 <웃음> 우리는 완전 빨리고 빨리 끝내자 이건 뭐야? 공차의 공장인가? 우리는 차의 팩토리. 아, 우리는 제사까지 진행했었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가지고 오우. 전이나 오우. 이런 거를 그냥 가게에서 사왔어. 요리하는 데니까. 한데 꿀리네 그래도 맛있어. 아, 뭐, 아, 아, 그래. 그리고 나는, 나는 추석 때는 딱 이제 티비 앞에서만 있었어. 요그 추석특집. 추석특집. 아, 나는 추석 그 특집 아니 그 제사상에 아. 과자 올리잖아요. 왜? 음. 네? 쟤는 그래? 크라운스 한거 같은 거 먹을 수 있었어 그래, 생전에 좋아했던데 응, 음, 그래? 좋아해서... 나 뭐.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언제 그거 저거 빼올까? 우리 집은 치킨 뭐. 올리는데 음. 치킨, 나도 치킨 올리는데 있지 아, 우리, 우리 아, 집은 종이 있고 네. 음. 종이는 음. 뭐 있지? 좋아하시는... 아, 일단 진짜 그 과일 순서랑 이런 거다 외웠었어요 공공백서? 이런 거? 다 외웠었어요 광양하고 음, 네, 다, 다뭐 생선 머리두는 광양 이런 거있겠 음. 아, 진짜 음. 나는 제사를 해본 적 기억이 없네 여러분 그러니까, 장남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꼭 네가 나중 에 해야 될거 알아야 된다. 그게 그래, 약간 좀 뭔가 좀 시간이 좀좀 많아진 거고 원래 되게 감소화 자기 이왕 선생님의 네. 막 그런 거중가에서 되게 감소하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 틀어 놓고 신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제 사실. 아니, 아니, 아니, 딱 아니, 게, 그냥 아니 뭐, 뭐 그냥 그러니까 카메라만 틀어놓고 우리가 평상시로 얘기하고 있는 뭐, 게 아니 뭐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살아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저한테 그런 저희랑 저희 형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야 석진아 자리 지내거 힘들다. 나 아빠 그렇게 아빠는 자리 지내줄 필요 없잖저도 아, 저도. 대단히 <웃음> 아, 필요 없다. 아빠 그러더라고요. 우리, 우리 아빠도 맞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 나 뭐야 싸운다. 아이들 그, 고생시키기 싫다고. 항상 아, 뭐. 명 명절 되면 십초 피주제로 싸우는 일들이 가끔 음.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거의 그런 일 없었는데 뭐 되게 잘 비리 비지 하면서요 음.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냥 그럴 때 저희 그냥 좀. 밖에 좀몇분나이 있다면 되지 뭐. 그때는 이제 그 안방에 이제 오세암 응, 응. 그거 보고나아오세이제 오세암 너무 재밌지. 눈물 좀 흘리고 나홀로 집에 무조건 보고 <웃음> 나는 그 나홀로 집에 나올르 집에 했었어. 아마 그래. 그 연습생 때그 <웃음> 옆에 저기 아니네 아닌가 그때 아닌가 멤버들이 보여줬는데 나 그거 도세 오세아 그거 아마 내가 막 우겨 가지고 딱 내가 다. 아 다. 너, 너네 거실에서 거짓말. 보고 있어. 걔가 오세아 아, 네. 진짜. I love you. 아니야. 아? 그러 그래. I love you. 아니 우리 우리 그 되게 우리 브라운관 TV 있잖아. 아, 되게 이그조한 TV. 그그때와르 영화 뭐 그거. 그때 감성이나 어. 아예태영이가 오세암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웃음> 나, 우리, 오세암, 나 진짜 많이 초조했어 우리 그첫 알았어. 숙소 살때그 때가 이 뚜껑도 그자고싶더라구 <웃음> <브라운을.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오세암을 안본 분들께 좀 습하자면은 길손이 신이 됩니다 이제 오세암은 다섯살 그, 네. 그 암자 네. 요런 뜻이에요 오세암 그 오세암? 응 오세암 암? 병? 암? 암자 암자 암자 암, 알아? 아, 요새는... 아, 그아 그냥... 그냥... 그냥... 그아 그냥... 그아그아 그냥... 그아 아. 냥 그냥... 그냥... 아. 아.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이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대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아 그냥... 그냥... 그냥... 그그